저 어, 가운데 한 번만 봐주세요 왼쪽도 봐주세요 가운데 위야 도연 씨 하트도 한번 해주세요. 가운데 <웃음> <몸이, 몸이, 몸이. 웃음> <몸이. 아이고>, <웃음> 도요. 보라트 한번 해주세요. 보라트. 아, 네, 보라트 아, 보라트 보라트. 해주시면 음, 네. 아, 돼 <웃음> 안녕하세요. <에> 요한번만습니다 <inm Tall> <웃음> <왤스>